쟤... 어, 이거 제... 살려야 돼요. 부산이 어, 보산이 살려야 돼. 미신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? 서버 위치를. 얘 2층, 얘 2층. 오. 얘 2층이었어요. 아이고. 서퍼 진짜 잘 고르시네. <웃음> 어떻게 하면 저런 서버를 꼽까 헬멧. 여... 병합시다. 역시 <웃음> 말린. 오른쪽. 헬븐이 돼 역시 팔꿈치. 말린. 아이고. 라스 엔진. 화 화단. 아, 화단, 화단. 화단, 화단. 넌이무 너무 너무 너무 롱롱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 о 설때 많아요 미드 어 e f i 있어?